안녕하세요 싱가포르 테니스 라이프 아미르 입니다 소리가 너무 구려 가지고 따로 녹음을 땄어요 입 모양과 이게 다를 거예요 서비스 박스에서 하는 건데 발리는 한번 하고 이어서 두번은 하면 안 돼요 코치님이랑 비슷하게 한 적이 있는데 어제 페이스볼 보니까 재밌겠더라고요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공 랠리 할 때는 서비스 박스 안에서 자유롭게 플레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발리를 한번 하고 발리를 이어서 두번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제가 발리를 했을 때 리턴이 왔다면 네트에서 기다렸다가 두번 발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<웃음> 이게 은근히 컨트롤이 필요한 거라 너무 세게 쳐서도 안되고, 너무 약하게 쳐서도 안되고 상대방이 공격을 할수 있게 치면 또 안되고 어려워요 한번 해보세요 너무너무 재밌있는 웜업 방법이고요 그냥 주고 받는 것보다 재밌게 칠 수가 있어요 혹시 뭐 대회나 어, 내부 클럽 대회를 한다거나 그러면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레이벤드성으로 하는 것도 재밌을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